크리스 파이 크리스 파이 크리스 파이 크리스 반갑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신규 영웅 뽑기 안내 해서아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짝 본거 있네 하여튼 그게 적중해 버렸어요 단장 멜리 새로운 단장 멜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이죠 굉장히 귀엽고 이걸 좀 노출이 있는 단조가 노출을 좀 했어요 왜 그랬을까 <웃음> 자 내일은 챔피언 던장 멜립니다 어 다행히 스테이블 뽑기 나오거든요 스테이블 뽑기라 가지고 되게 좀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뽑기구요 한번 필살기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단장멜리 필살기입니다. 자, 내일은 챔피언 단장멜리. 일단은 송격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요 위에 보면 지금 서브에서도 개성이 발동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브에서 개성 발동됩니다. 개성. 아군 턴 시작 시에 스킬이 두개 이하인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를 한턴 동안 20% 증가시키다. 아... 어... 그니까 러 이제 패를 착 받을 때 그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캐릭터 3명이 패를 차락 받을 때한 캐릭터는 패를 3장 받게 되고두 캐릭터는 두장씩 받게 되잖아요. 그죠? 두장이라는 거는 두개 이하니까 아 패를 두장씩 받은 그두 친구. 그두 친구는 기본 능력치가 한턴 동안 20%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 능력치니까 공방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 만약에 이제 다음 턴이 됐다. 다음 턴은또패가쫙 빠지잖아. 그때 또 이제 스킬이 두개 이하인, 어 패가두개 이하로 갖고 있는 아군 영웅이 또그 능력치를 또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중첩이란 건 아니고, 중첩이란 건 아니고, 어또 턴마다 어 두장 이하인 아군이 20% 증가가 되겠다. 이 말씀이죠. 여기 서브에서도 발동되니까 이 친구가 아마 서브 영웅, 영웅이지 않을까 싶고요. 스킬 한번 봅시다. 부트 슬래시. 다른 적군 공격력 450% 절단 피해. 절단이란 치확 3배다, 그죠? 어, 단일 절단기다. 절단 낼수 있을까? 아, 이 정도로 절단 낼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건 이제 한번 치봐야 할것 같은데. 한 치봐야 할것 같고. 두 번째 다크 컨덴세이션. 모든 적군에게 어 버프 효과 자세 해제 있겠고, 공격력 210% 피해를 줍니다. 아, 버프 해제기인데, 어, 왠지 딜은 개똥망 쓰레기 딜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 기준으로 210%니까. 오, 좀 약할 것 같고. 자, 필사기 신, 배연게이피사기1레비 기준으로 그 단장 멜리랑 똑같아요. 버프나 자세 해제시키고 한턴 동안 기절시키는 1인기, 1인기. 딱 지금 우리 스킬셋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서브 영웅이 될것 같죠. <웃음>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애가 앞에 나와서 싸웠다가는 아, 우울할 것 같아. 예 서브 영웅, 영웅으로 보입니다. 기본 이력치 20%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역시 버프로 붙으려나? 버프로 붙으면 엄청나고. 여러 대게 활용될 거고, 라반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번에 라인업 한번 보면은, 어, 단장 멜리가 0.5% 확률로 나오게 되겠고, 그 뒤에 뭐, 빛의 어, 어, 빛사리엘, 빛사리엘, 어, 마신 핸드, 찬드라, 찬드라, 어, 에카라스도 있겠고요, 자라트라스라든지, 무명이라든지, 신앙아서 어? 뭐, 리즈도 있겠고요. 하여튼 요런 정도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딱 스텝업 뽑기 정도 느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어, 싸잖아. 스텝업 뽑기는. 첫번이 2스텝, 이 7스텝은 다이아 한개로 뽑을 수가 있겠고 5스텝에는 확정이 있겠고 10 스텝만 가도 뽑으니까 이게 몇다이고한200한200한 40개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아 잠깐만 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신규 영웅 내일은 챔피언 단장 멜리는 이벤트 기간 종료 후에 종족 영웅 뽑기에 추가될 예정이며 예종족 영웅 뽑기에 추가될 예정이래요 추후 어 상시 영웅 뽑기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상시 영웅 뽑기에 추가 시점은 어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추가가 될 애고 나중에는 이제 좀 흔하게 막툭툭 나오 는 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하여튼 제가 느끼기로는 뭐 크게 막, 막 많이 흥분되지는 않고 그래도 싼 맛에 하나 뽑아놓고 어 앞으로도 나오든 풀리면은 나중에 필업을 하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 조금 들고 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월 2 3일 목요일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에서또 이벤트 한번 봅시다. 이벤트 시련의 탑, 실의 탑, 이벤트 시련의 탑입니다, 여러분. 이벤트 시련의 탑. 이건 좀 쉬워요, 그죠 이건 좀 쉽게 해주니까 아마 우리가 쉽사리 그냥 뭐 아마 가킹 같은 걸로 스픔면될 걸. <웃음> 싹쓸러뽑어가지고 어, 보상은 또꽤 좋거든요 이런게 이벤트 다음에 쫙 한번 이거 봐봐 어, 이거 보상 봐봐 오아이구야 어, 이거 야 보상이 엄청난 보상들이지 지금 솔직히 이 정도면 느낌오죠 초과 코인이 몇 개야? 어, 모르 막 200개 망치 열0막 한번 멋지게 한번 놀아봅시다 자 요정도 업데이트고요 내일 어쨌든 뭐 스텝업 뽑기든 뭐든 제가 생방 켜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